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 11강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10강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배웠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구조가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조금씩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본기 다지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 우리 길어 봐야 3개월이니까 3개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차곡차곡 기본기를 조금 복잡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차게 쌓아 올려주신다면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하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기본기를 다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영어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습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자,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그 스크린 보고 계시는데, 아, 노트 덮어주시고, 자, 우리 장 코치가 질문할 때 아,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소리 내서 답변하셔야죠. 그죠? 자, 기준점은 90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기, 사품사가 있죠. 그죠? 어, 기본 사품사의 의미의 가운데, 자, 명사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사류의 의미 다섯 가지 있죠. 그죠 미음, 것, 기, 라고, 다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사품사류 중에 명사류 아자 명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여섯 가지가 있죠. 자 명사대명사 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그렇죠? 자, 구, 아시죠? 자, 절, 또 아시고. 자, 품격, 품사. 이제 또 어느 정도 구분 되시죠? 그죠? 품사는 사자로 끝나고, 품격은 어자로 끝납니다. 주어, 서스로 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되고, 또 부사류가 이렇게 관호를 쳐서 우리 옆에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5형식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몇 형식인지 한번 어, 대답해 보십시오. 자, he studies, 아 죄송합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자,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몇 형식이죠? 1형식입니다. 그죠? 어. 매우 열심히가 very hard. 자, 부사9가 되면서 주어섯으로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 자, it tastes good. 자, it tastes good. 몇 형식이죠? 자, taste는 자동사죠. 그죠? 비동사, 대표동사를 두고 있는 자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왔으니까 이 형식이죠. 그죠? 예. 자, 몇 형식인지 알아보십시오. 나는 지난주에, 나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자, 몇 형식이죠? 자, 지난주에는 뭐죠?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 9. 그 책을, 자, 목적격조사. 이가, 에게, 을, 널 가운데 을이 들어갔으니까 목적, 어가 되면서 삼형식이 되죠. 삼형식 음. 자, I'll buy you the book. 자몇 형식이죠? I'll buy you the book. 자 해석을 해봐야 어, 형식이 나오죠, 그죠? 어. 내가 당신에게 그 책을 사 줄게요. 사다 줄게요. 자 사형식이죠, 그죠? 자 사형식의 가장 어, 사형식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식 해석. 자 누구 누구가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해 준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자,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전치사 뒤에. 자, 무조건 명사류만 온다. 그렇죠? 네. 그 명사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리운다.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합쳐서 전치사 구 혹은 부사 구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전치사는 무슨 의미에 속한다고 그랬죠? 의미. 자, 부사어미. 그죠? 부사격 어미에 속한다 그랬죠. in my house 할때 그죠? 나의 집 안에. 안에라고 이렇게 부사격 어미가 붙기 때문에 자, 부사어미라고 했습니다. 자, 몇 형식인지 알아봅시다. 나는 그것을 미스터 김으로부터 들었다. 자, 몇 형식입니까? 난 그것을 미스터 김으로부터 들었다. 네, 3-1형식입니다. 그죠? I heard that from Mr. Kim. 그러니까 3-1형식입니다 From Mr. 김은 부사구에 속하니까 3-1형식은 기본적으로 3형식에 속한다 하지만 3-1형식적인 표현이 영어에서 너무너무 크게 차,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3-1형식을 우리가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It will lead you to success 몇 형식이죠? It'll lead you to success. 주어 스스로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자, 삼 단시 형식이죠 그렇죠? 음. 자, 자 해석해 보십시오. I advised him. I advised him to meet her. 자 해석. 자, 나는 그에게 그녀를 만나라고, 만나보라고. 충고했다. 자,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까? 자, 여기 몇 형식이 사용됐죠? 자, I advised him to meet her. 자, 5형식과. 그죠? meet까지가 5형식이고 meet her가 3형식이죠. 그죠? 네. 자, 해석해 봅시오 She told me not to watch TV. She told me not to watch TV. 몇 영, 어, 해석 자, 그녀는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다. 그죠? 예. 그녀는 나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말했다. 오케이. 자, 영작 한번 해보실래요? 영작, 오형식입니다오형식 그는 나에게 설거지하라고 강요했다. 자, 그는 나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강요했다. 자,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 스스로 목적은 투 부정사죠. 그죠? 예. 자, 히... Forced me to do dishes. To do까지 5형식이고 dishes, 자, Do dishes가 3형식이죠. 그죠? 자 우리 전치사. 전치사 좀 배웠죠. 그죠? 어. 자, 책상 위에 이러면 뭡니까? 책상 위에. 자, on the desk. 그죠? 우리 교실 안에 이러면 우리 교실 안에. In our classroom, 그렇죠? In our classroom,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주격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얻는 이가, 그렇죠? 목적격조사에는 아 그러니까 삼형식과 오형식의 목적격조사 다섯 가지죠, 그죠? 이가, 에게, 을, 를. 그렇죠? 사형식의 간접 목적격조사에는 어떤 게 있죠? 누구누구에게. 그죠. 자, 직접 목적격 조사에는, 자, 얼, 얼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우리 5형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O형식에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형식. 그죠. 예.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패턴. 첫 번째 패턴이 뭐죠? 주어, 스스로, 목적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렇죠. 예.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명사적 용법은 명사류에 속하죠, 그죠? 명사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해갖고 명사류에 속하니까 명사의 의미에는 뭐뭐 미음걷기라고 다고 요 다섯 가지가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동일하게 고 다섯 가지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죠? 자두 번째 패턴이 뭐였습니까? 자 목적격 보에 호 뭐가요? 명사류가 오는 거. 그죠? 네. 세 번째 패턴은,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류가 오고. 그죠? 뭐, make란 동사가 잘 쓰인다 그랬죠. 그죠? It makes me happy. My friend makes me fun. It makes me exciting.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네 번째 형태는, 사실 첫 번째 형태하고 똑같은데, to 부정사 아니고, 원형 부정사가 오고, 서술에 뭐가 온댔죠? 네, 사역동사. 그죠?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역동사는 해석이. 자, 뭐, 뭐, 하게 하다. 그죠? 뭐, 뭐, 하게 시키다. 자,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말 잘안 외워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녹음해서 외우시라고 그랬지. 그죠? 자, 사역동사는 뭐가 있죠? 네 가지. let, make, have, help. 그죠? 예, 뭐, 뭐, 하게 하다. 뭐, 뭐, 하게 시키다. 자, 이거, help 빼고 이세 가지. let, have, make는 공용으로, 공통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어, 다른 단어로 대체해도 됩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I'll, 자 I will입니다 I'll let you know about that 자 이거 5형식입니다 원형부정사상 I'll let you know about that 자 해석해보십시오 자 내가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자 의역하면 알려줄게요 알려줄게 자, 내가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알게 해 줄게가 직역이죠. 알게 해 줄게. 뭐 하게 하다니까. 그죠? 이거 의역하니까 알려 줄게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죠? 자, 또 해석해 봅시다. He let me fix the door. 자, He let me fix the door. 해석. 자, 5형식이죠. 5형식. 그가 나에게 그 문을 고치라고 그러니까 수리하라고 시켰다. 자해석됩니까 자, 영자 한번 해봅시요.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5형식이죠 형용사가 사용되고. 자, it makes me happy. 그죠? 그것은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이러면. it makes me exciting. 그쵸? 예. 네. 자,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것도 5형식이에요 그죠? 영작. He considers it important. 자, 뭐 very importan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자 important라고 했습니다. 자, 영작 해봅시다.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른다. 자, 오형식이죠. 목적격 보의 명사가 오는 경우. We call him boss. 그죠? 우리는 그를 지도자로 임명했다. 영작. We appointed him a leader. 자, we appointed him a leader. 오형식이 그죠? 자, 여러분 그 이형식의 주격 보호가 오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오형식에는 목적격 보호 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호가 뭡니까? 보호가. 자, 주인을 보충설명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 주인을 보충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형식은 축격 보호고, 오 형식은 목적격 보호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격 보호예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오 형식 대충 넘어갔고, 그죠? 자, 우리 기능 사품사류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 명사류의 기능이 뭡니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주어와 목적어 보호로 사용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류는 주와 목적어 보호로 사용된다 그죠? 스스로 빼고 자 형용사류의 기능은 뭐죠? 자 형용사류는 이 형식에 사용되죠 보호에 그죠? 보호를 만들어주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그죠? 자 형용사류는 보호를 만들어주거나 명사 앞이나 뒤에서 앞에서도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서도 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자, 형용사류는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쓰이, 쓰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자, 아름답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다. 자, 영어에 아름답다란 단어가 없어요. 그죠? 아름다우는 있어요. Beautiful이란. 아름답다를 만들어 주려면 스스로를 붙여줘야 되고요. be 동사를 붙여줘야 되고요. be beautiful. 그러니까 만약에 뭐 she라면 she is beautiful 해야 그녀는 아름답다 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학생이 다. 학생이 다 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두 개. 그, 그 자동사 플러스 그 명사가 돼갖고. 그죠? be a student. 저, be student 해야 학생이 다가 됩니다. 그죠? 그 아, 기억해 주시고. 자 동사류는 기능이 뭡니까? 동사류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그죠? 또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우리 5형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보호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지, 목적격 보호 해 갖고 실질적인 5형식은 이 서술어부터. 그러니까 동사부터 뒤쪽으로 오형식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동사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다면 그 뒤에는 무조건 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긴 문장 안에는 사실은 우리 이거 오형식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다섯 개, 여섯 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파악해내는 것이 우리가 영어를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석했다.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볼때그 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토익 점수가 액량이 높은데 영어가 안 된다, 뭐 스피킹을 못한다 이런 말 우리 흔히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부사류. 자, 부사류의 기능이 뭐죠? 자, 부사류는 O형식에 들지 못하며, 그죠? 항상 보조적인 기능만 하고, 천민이고, 프리랜서고, 그죠? 자, 위치에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음. 위치의 제한이 없다. 이말 사실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사절을 익힐 때도 위치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동명사 배웠죠? 동명사. 자 동명사란 게 뭡니까? 자, 동명사. 동명사 뭐죠? 예,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다. 그렇죠? 동명사는 동사 가명사화었고 그러니까 이름에서 밝혀지듯이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둘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맨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기능을 한다는 거고 명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예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해석해 봅시오 Learning English is not easy.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Playing badminton is one of my hobbies. 자, 테니, 아,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자, 주어로 사용됐어요. 동명사 9가 주어로 사용됐죠. 그죠? 또 주어 안에, 자, 배, playing badminton, 자, 배드민턴을 치다. 이렇게 해서 3형식이 사용됐다 그랬죠. 그 주어 안에. 전체 문장은 2형식이고. 그러니까 이즈란 스스로가 사용됐으니까. 그죠? 자, 영작 해봅시다. 영작. 자,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영작. I like climbing mountains. 그죠? I like climbing mountains. 자, 그는 독서를 아주 싫어한다. 영작. 자, he hates reading books. 자, he hates reading books. 자, 이번에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죠 어, 목적 안에도 자, 산을 오르다, 책을 읽다 이렇게 해서 주어가 생략된 사명식이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체 문장도 사명식이고, 그죠 자, 다음 명, 어, 다음 해석해 봅시다.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books. 자, 해석. 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그렇죠? 자, 해석해봅시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elling him the truth. 해석.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다가 비동사죠, 그죠? 그에게 진실을 말하다. 이러면 몇 형식이죠? 누구 누구에게 뭐 뭐뭐 해주다, 말해주다니까 사형식이에요, 그죠? 어, 자, 동명사구가 사형식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전체 문장은 이즈가 사용됐으니까 이형식이고. 자, 구분하시죠. 자, 우리 또 우리 비동사와 일반 동사 구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비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동사는. 맞아 비동사가 쓰인다는 거는 자 주어의 상태다. 자, 상태. 뭐 나는 뭐 배가 고프다.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혹은 명사가 이렇게 사용돼요. 자, 비동사. 그죠? 뒤에. 형용사는 명사. 일반 동사는, 뭐, 뭐랬죠? 자, 주어의, 주어의 동작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동작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실. 그죠? 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다. 그죠? 밥을 먹다. 잠 자다. 노래하다. 그러니까 동작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동사. 그러니까 두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비동사와 두 동사 여러분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의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배웠죠, 그죠? 두, 두 동사, 그죠? 그 주어와 두가 이렇게 같이 올때 어떻게? 자, 나는 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 I do, 그죠? 나는 뭐 했었다 과거라면 I did, 그죠? 자, 그는 한다 이러면 그는 한다. 자, 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삼인칭 단수 현재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예. he does, 그죠? 과거는 he did 자, 과거는 무조건 did, 쫙 이렇게 써준다그랬죠 I did, you did, we did, he did, 그죠? she did, 이렇게 하고 자, 그녀는 한다 이러면 she does 그것은 한다 이러면 it does, 그죠? 이것은 한다 이러면 this does 저것은 한다 이러면 that does. 그죠? 그들은 한다 이러면 they do예요. 왜? 그러니까 they는 복수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3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do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she, it t h is that. 이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d 에그 동사가 올때 시제가 현재이면 s나 es를 붙여 준다는 원칙에 자, does를 씁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저기 h a v e 라 동사가 있을 겁니다. have. 그죠 have도 동일하게 저렇게 사용됩니다. 저, 저, I have, you have. 이렇게 다 하고. 그죠어 3인칭 단수일 때. 그러니까 he, she, it, this, that 할 때는 어떻게 돼요? has가 돼요. has. s나 es를 붙인다는 원칙이에요. 그죠자 어떤 때? 뭐 he, she, 그죠? it, this. 주어가 여기 다섯 가지일 때 시제가 현재이면 has라고 써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지금 세그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좀 곤란하고 이 어, 부분 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신 거라고 어, 이렇게 어,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그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자 우리 동명사가 크다고 했습니까? 투부정사가 크다고 했습니까? 예, 네, 투부정사가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투부정사라는 건 뭡니까? 자,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다. 여기. 부정사. 정해지지 않은 품사. 그죠? 그투 부정사 용법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에. 자, 투 부정사도 당연히 동사를 기반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투 더하기 동사가 원형 동사가 투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나 투 부정사는 동사의 기능, 그러니까 서술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뒤에도 그 O형식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또, 투부정사 뒤에도 오형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나중에 예문을 들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죠? 음. 그 서술의 기능은 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에 쓰이고, 서술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스스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우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문은 한 개밖에 안 나갔고. 자, 여러분 해석 한번 해봅시오. 자,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자,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죠? I like to climb mountains. I like to climb mountains. 나는 오,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해석 잘 됐습니까? 사실 동명사하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능이 to 예, 그러니까 동명사 대신에 to 부정사를 써주면 그 우리가 예문도 똑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영작 해봅시오. 자, 투 부정사를 사용해서 영작 해봅시오. 그는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 자, 영작. He hates to read books. 그죠? 예. 이걸 동명사로 쓰면, He hates reading books 라고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석해봅시오. My favorite hobby is to read books. 자, 해석. 자,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그죠? 책을 읽는 것이다. 어, 직역하면. 자, 여기까지.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음. 자,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자,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해석. 뭐, 뭐, 할? 뭐뭐 할만한 자 동명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했죠? 동명사는 뭐뭐것 이렇게 제일 많이 해석된다 했죠 물론 그 다섯 가지 명사의 의미 뭐뭐 뭐 미음 것, 기라고, 다고 다섯 가지 가운데서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했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동명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의미 중에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자 따라해봅시다 뭐뭐할뭐뭐할 뭐뭐할 만한 자, 요런 형태로 그 니언과 리얼이 포함된 요런 형태로 해석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그 중요한 것이 그 명사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 아니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 거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요 부분 복습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그 영어를 공부하시거나 배우실 때, 절대로 동명사, 투부정사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 어렵다, 헷갈린다, 뭐, 이런 그, 난관에는 봉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시고, 그, 어,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존재의 유무,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유무, 자,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 무엇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There is, there are 주어 부사구 패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죠? 아, 여러분도 이것도 중요하니까, 녹음해서 꼭 외우시고,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 예문입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서울에는 가볼 만한 많은 곳들이 있다. 이래서,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Seoul.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해석하는 그, 어, 그 예문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도쿄. 자, 일본, 일본의 수도가 어딥니까? 도쿄죠. 그죠?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자,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 유무죠. 그죠? 많은 것들이니까 복수죠. 자, there are the many things 자 to see in 도쿄. 자, 이렇게 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Tokyo. 자, 요게, 저, 주, 가짜 주어고, 그죠? 가짜 주어라고 그랬죠? 요게 진짜 주어라고 했어요. 자, in Tokyo. 자, 요게 부사구고. 자, 요게 부사구죠? 자, 존재 유문을 할 때는 항상 요런 패턴을 쓰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거 전체가 주어예요. 예? 그니까,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적어두십시오. 자, 볼만한. 자뭐뭐할 만한 이라고 제가 해석 가르켜줬잖아요 뭐뭐할 뭐뭐 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 그 제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는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사에 붙어가거나 스스로 그러니까 자동사에 연결돼서 어떤 기능을 하지 독립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뷰티풀 플라워 이라면 만약 뷰티풀 플라워 전체를 우리가 뭐 주어로 사용한다거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렇게 볼수 있지. 그죠? 아, 플라워만 명사니까 주어다. 뭐 뷰티풀의 형용사니까 주가 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여기 비록 명사 뒤에서 꾸며 주지만은 사실은 many things to see 볼 만한 많은 것들이 자, 주격 조사 이가 붙어서 있다. 이렇게 자, 이거 전체가 주어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용사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은, 자,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 이래 봅시다. 자, 주어가 뭡니까? 나는 필요하다잖아요. 그죠? I need. 자, 여러분, 누군가가 뭐예요? 누군가. Someone 합니다. Someone. 자, somebody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Somebody. 자, 누군가. 이러면 Someone이라고 합니다. 아, 누군가. 자,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다. 이러면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그죠? 주어가 생략된 사형식. 자, to teach. 자, teach가 수요동사라고 그랬죠. To teach me, 간접목적어, English, 직접목적어. 그쵸? 어. 자, 나는, 자, 영어는 보통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주어를 맨 처음에 해석하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순서가 맞아요. 우리말은 주어를 해석하고, 그 끝을 해석하고, 동사를 저 뒤로 보내놓잖아요. 그죠? 그 영어는 주어를 먼저 붙이고, 서술를 먼저 끌어내고, 나중에 몸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 여러요 구조가, 그 영어를 생각하는 구조가, 그, 요, 기본기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 봅시다. 그,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자, 이게 지금, 가르쳐 줄, 자, 뭐, 뭐, 할이잖아요. 그죠? 예? 뭐, 뭐, 자, 가르쳐 줄이잖아요. 그죠? 가르쳐 줄이니까, 자, 뭐, 뭐 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뭐, 뭐 하다라는 거는 가르쳐 주다, 뭐 먹다, 마시다 이게 전부 다 하다예요. 하다니까 뭐할 뭐 이러니까 가르쳐 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시요 이게 주 이게 목적어가 뭐냐면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두 동사지 않습니까? 일반 동사, 타동사.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 이게 목적인데 사실 명사 구죠. 명사 구 자, 단어가 몇개 사용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가 다섯 개가 사용된 명사 구예요. 명사 구 자, 명사 구 안에 몇 형식이 사용됐어요? 이사 형식이 사용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전체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전체 문장. 사명식이죠, 그죠? 이게 주어고, 이게 스스로고 이거 전체가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장은 사명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목적어에 보세요. 사형식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요걸 파악하는 것이 기본기 다지 과정에요. 이 목적어에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자, 목적어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사용돼서, 그죠? 그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되면서 명사구를 만들어주고 목적의 사형식이 그 성립되고, 그죠. 전체 문장은 사명식이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어, 기본기 다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해석 자신 없는 분은 해석 꼭 적어두세요. 어, 여러분, 노트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따로 해석을 이렇게 적어두시면 복습하기 쉬기도 쉽고 녹음하실 때도. 어 편하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에. 자, 다음 문장은 자. 자, 우리 이러 봅시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장비가 기계가 고장 났다고 칩시다. 그막 찾고 있는 중인데 자, 나는 이 기계를 고쳐 줄 누군가를 찾았다. 발견했다. 자, 찾다 발견하다 뭡니까 find라고 합니다 그죠 자 주어가 i고 서술어가 found예요 자 여기 원래 f i n d 이게 현재고 과거가 found 과거 분사가 found 그죠 현재 분사가 뭐겠습니까 그냥 ing만 붙여주면 돼요 finding 이렇게 해서 i found 이렇게 됩니다 과거예요 찾았다 발견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 어떤 남자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 어떤 뭐예요? 어떤, 자, 하나의 이라면, 어 라고 랬죠 어. 그죠? 부정관사, 어가 뜻이 어떤 혹은 하나의 라고 뜻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죠. A man. 자, 나는 어떤 사람을 찾았다. 자, 요 뒤에, 이제, 형용사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계를 고, 고쳐줄, 수리해줄, 자, 뭐, 뭐, 할. To fix, fix가 고치다 그랬잖아요. 그죠? To fix this machine. 자, 우리 뭐복사기라면 뭐, copy machin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 기계를, 자, 고쳐줄. 자, 뭐, 뭐, 할이죠. 그죠? 고쳐줄. 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문 장에또 동일하게 목적어가 어디냐면 자, 어맨부터 디스 머신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자, 결국은 투어부터 이게 디스 머신까지가 이 기계를 고쳐줄 누구 어떤 사람이란 걸 꾸며 주는 거예요. 그 투어부터 요까지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구가 돼서 어맨으로 끝나기 때문에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 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명사 9예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5형식 설명할 때, 동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뒤에 형식이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found라는 게 동사지 않습니까? 무슨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그죠? 일반 동사 뒤에 뭐가 옵니까? 목적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found하고 이 뒷부분은 얘기를 하면 이게 3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목적어가 또 나왔어요. 근데 투어 부정사에 보니까 픽스란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동사가 나오면 뭐, 뭐 한다고요? 형식이 시작된다. 오형식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죠? 픽스가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그죠?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계를 고쳐, 고치다. 이러니까 요 목적어 안에도 삼형식이 또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동사가 딱 등장하면 O 형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긴장 상태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동사 나왔으니까 아, 이게 해석됐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스피킹 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아, 나는 이기계를 고쳐줄 누군가를 찾았다 이렇게 했을 때아 내가 영어로 생각하니까 아, 주어 다음에 썼을 거 아니니까 I found 어떤 사람을 찾았다 이렇면서 A man 이랬어요 그죠 자, 음에는 누군가 이러니까 이 기계를 고쳐줄 누군가 이러니까 to fix 고쳐줄 누군가 하니까 fix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아또 목적이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이 되니까 this machine 이라고 이렇게 스피킹 할 때도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을 계속 뻗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 또 삼형식이고 자 요. 목적어 부분 또사명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투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투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우리 투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사품사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품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사품사류 다섯 가지 있다고 했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거기에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옵니다. 위치 파악이 잘돼 있어야 돼요. 자, 기본기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여기서 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부사의, 어, 부사류의, 부사류의 용도라고 합시다. 자, 자, 부사류의 용도가 뭡니까? 자, 부사류의 기능은 배웠죠. 그죠? 오영식 안에 들지 못하는 프리랜서이고, 천민이고, 위치 제한이 없고, 어? 주된 문장을 보조, 보조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까지 기능적인 부분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용도는 과연, 자, 어떤 용도일 때 사용되느냐? 자 이런 건데 어, 여러분들 이거 뭐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아, 부사류가 이럴 때 사용되는구나라고 어,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문법책 보신 적이 있을 겠지만은자 이유 자 이유나 자 예를 들어 서 우리가 because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이 이유 그럼요. 자 왜냐하면 이러면 부사절이 돼요. 어,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배우기 쉽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러면 종속절에 부사절이 사용되는 거고, 자 목적, 예, 자 목적 원인, 자 때도 있어요 때뭐 내가 어렸을 때 이러면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부사절이 돼요. 어, 뭐또 양태 뭐 양태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봅시다. 양태라 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이런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아, 그는 매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등교했다. 어떤 상태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양태라 하는 거는 네? 대충 아시겠습니까? 양태. 자, 또 시간, 뭐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문법 책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아, 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부사류가 보통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시간 개념 그 우리가 그부그 그 부사의 의미에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오늘, 내일, 어제, 뭐 그저께, 작년에, 지난달에, 뭐 오늘 밤에, 아침에, 오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건 전부 다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비교는 이렇게 두 개를 한, 이렇게 놓고 비교할 때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운데 중그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고 요 목적이라는 것이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요걸 그, 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거 일곱 개 가운데 목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사용되거든요. 네. 자, 우리 3번이죠. 그죠? 어, 3번. 자, 1번이 투부정사의 그 명사적 용법이고, 2번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그죠? 3번이 저 투부정사의 저 부사적 용법. 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그죠? 부사류에 속하죠, 그죠? 어. 자, 이 정의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부사류에 속하며,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부사류에 속하며, O형식 안에 들지, 못한다, 그죠? 어. 그러니까 주된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만 한다. 그거 우리 배웠죠, 그죠? 부사류의 기능. 자, 부사 부사류에 속하며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부사류에 속하며 어형 시간에 들지 못한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명사적용법은 해석이 다섯 개 가운데 것 이게 제일 많이 해석되고, 그죠? 형사용법은 뭐라고 했죠? 뭐뭐 할, 뭐뭐 할만 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이 잘안 이어집니다. 여러분 녹음해서 잘 외우십시오. 자, 투부사의 부사적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되나 하면, 자뭐뭐 하기 위하여 혹은 뭐뭐 하러 자, 자 이것이 자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뭐 하러가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의 해석방법인데 이것이 뭘 나타내냐면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뭡니까? 자, 나 어제 인천에 갔었는데 왜 갔느냐하면 나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 자, 인천에 간 목적이 뭡니까? 나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 이거예요. 그죠? 자, 나 어제 종로에 갔는데 왜 갔느냐? 자, 그러니까 나 어제 책을 사러 자뭐 하러잖아요 그죠 책을 사러 종로 서점에 갔다 막 이렇게 어, 그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책을 사러 왜 갔느냐 책을 사러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 목적이 어, 투부정서의부사적 용법을 설명하는 가장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꼭,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좀 구분이 되죠 그죠.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자, 어제. 자, 어제 나는 자, 뭐몇 권의 책을 사러, 뭐 책을 좀 사러 종로에 갔었다. 자, 이렇게 해 봅시다. 어제 나는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목적이죠. 종로에 갔었다. 어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제. 자, 어제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죠. 그죠? 부사는 위치 제한이 없어요. 자, 어제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보내도 되고, 맨 앞에 와도 되고, 그죠? 또, 진짜 과감하게 문장 중간에 집어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어제가 뭡니까? yesterday. 래요 자, yesterday 하고 심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사류가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그러니까 주절보다 그더 앞에 올 때는 쉼표를 찍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 부사류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쉼표를 찍어준다. 기억합시다. 자, 부사류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쉼표를 찍어준다. 이거 아, 왜 찍은지 아시겠습니까? 자, 어제 난 종로에 갔었다. 갔다가 뭡니까? 자, 고우죠, 그죠? go의 과거가 뭡니까? went죠. 그죠? 저 go went g o n e 이거랑요 그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종로, 애가 뭡니까? 종로는 종로고 애가 방향을 나타내요. 무조건 뭐예요? 전체사? to죠. 그죠? i went to 자 종로 뭐 오케이, 종로 이렇게 해봅시다. 에. i went to 종로 뭐하러? 몇 권의 책을 사러 자, to by 몇권할때 몇몇이라면 사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sum을 씁니다 sum이 some. 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때 약간 좀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좀이라는 것은 뭐 두개 내지 세개 혹은 세개 내지 네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su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몇 권의 책을 사러 이러면 sum Some books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제 나는 몇 권의 책을 사러 종로에 갔었다. 자 이렇게 어, 문장을 꾸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기 몇 권의 책을 사러 가는 게 바인 동사죠. 그죠 동사 뒤에는 형식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요 부분이 몇 등식인가 하면 사실 삼형식이에요. 어, 요 부분이 삼형식이죠. 자, I went to 종로이라면, 자, to 종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는 뭡니까? 부사구죠, 부사구 그 전치사 구가 되면서, 그죠? 그 이거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to buy some books도 보세요. 몇 권의 책을 사러 투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면서 부사류에 속하게 됐어요. 그죠? 사실 이것도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만 남았어요? yesterday도 부사죠. 그죠? 이것도 없는 셈 칩니다.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주어 서수로만딱 남았죠. 그죠? 자, 형식이에요 1형식. 그죠? 주어 서수료. 자, 일 형식의 서술에는 모든 동사가 다올수 있다. 비동사도 올수 있고, 두 동사도 올수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자, 부사류는 오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장은 몇 형식이냐 하면, 전체 문장은 일 형식에요. 일 형식. 자, 전체 문장은 일 형식이고, 자, 이제는 부분, 부분적으로 파트, 파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부사구인데, 그죠? 요 단어가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사용됐으니까 부사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부사류는,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는 그 형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못 미치지만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파트, 파트별로 봤을 때는 부사류 안에도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그 지금 부사류 안에 동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동사가 동사가 왔다는 것은 뒤에 형식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동사 뒤에 동사가 바이지 않습니까?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예요. 뒤에 뭐가 왔습니까? 목적어가 왔죠. 그죠. 그요 부분이 some books 몇 권의 책을 사다가 되니까 주어가 생략된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부사류 안에 또 삼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이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일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투부정사구 그러니까, to buy s o m books, 이 전체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이 파트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몇 형식이냐, 얘기하면, 아, 이 부분은 삼형식이 사용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죠? 어,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시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어려운 푸시나마 이해가 되신 것을 녹음을 해서 생각하면서 자꾸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뭔가를 배운다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반복해서 들어으로서 완전히 내걸로 소화시켜 버린다. 이게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방법이거든요. 자 yesterday 부부사 t o 종로 no,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 To buy some books 이건 to 부정사 구예요 사실은 to 부정사 구예요. 자 이것도 부사 구고 이건 뭐라고요? 이건 to 부정사 구 to 부정사 구인데 이것도 부사 구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것도 to 부정사 구고 부사 구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해석 적어두십시오. 어제 나는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혹은 사러 종로에 갔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요것도 그죠. 우리 투바이 o 북스가 부사류 그러니까 부사구가 된다 그랬으니까 투 부사제 용법이니까 자, 부사류는 위치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to buy some books를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yesterday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yesterday를 저 뒤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의 제한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책을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자, to buy some books 자, 아, 어, 죄송합니다 사기 위해니까 부사구가 됐죠. 그죠? 투부정세 부사적 용법이니까. 예? 뭐, 하기 위해가 됐으니까. 자, 이거 적어두십시오. 자, 이게 부사구가 됐어요. 투부정세 부사적 용법이니까. 그죠? 나는 종로에 갔었다. 언제? 어제. I went to 종로 yesterday. 그죠? yesterday.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부사가 위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사류가 왔었기 때문에 신 심표를 찍었습니다. 그죠? 문장 메인 앞에 부사류가 오면 심표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To buy some books, I went to 종로 yesterday. 자, 해석 어떻게 해요?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나는 어제 종로에 갔었다. 자, 아무래도 앞에 온걸 먼저 해석해 주는 게 낫겠죠. 그죠? 어,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할 때도 이렇게 해요. 나는 어제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종로에 갔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제 나는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종로에 갔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나는, 아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나는 어제 종로에 갔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말도. 자, 우리 그럴 때마다 영어가 구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어제 나는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종로에 갔었다. 이러면, yesterday I went to Jongno to buy some books. 이렇게 하고,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나는 어제 종로에 갔었다. 이러면, to buy some books. I went to Jongno yesterda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게 스피킹의 묘미예요. 자, 라이팅의 묘미에도 될수 있고, 그죠? 어, 리스닝 할 때도, 아, 요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부서가 앞에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자, 다음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 나는 철수를 만났습니다. 어제. 예, 나는 어제 철수를 만났는데, 자, 내가 철수한테 사실 책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의 책을 돌려주기 위해 철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제 그의 책을 돌려주기 위해 철수를 만났다. 자, 나는 내가 나가 끄는 동사가 뭡니까? 스스로 만났다잖아요. 그죠? Met. 누구를 만났어요? 자, 메이 왔으면 뒤에 일반 동사의 목적어죠. 철수에 철수. I met 철수. 자, Meet는 뭡니까? Meet는 만나잖아요. 그죠? Meet, met. m e t c h 현재 분사는 당연히 meeting이겠죠. 그죠? meeting. I met 철수. 언제 만났다고요? yesterday. 자, 이번에 yesterday가 자, 문장 가운데 왔습니다. 그죠? 이부사예요 부사. 당연히 yesterday가 저 앞에 가도 됩니다. 맨 뒤로 가도 되고. 그죠? 나는 어제 철수를 만났다. 자, 부사가 문장 가운데 올 때는 그 꾸며주는 말 가까운데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사는 원래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부사는 원래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뭘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아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I met her yesterday. 자 그의 책을 돌려주기 위해 자 돌려주다 하면 return이에요. return.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return 할때 his bag, 아, his book 그의 책을 자 이거, 여기 되돌려주다예요. 되돌려주다. 돌려주다. 되돌려주다란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이 왔죠. 그죠? 네. 그 보세요. I met 철수 yesterday to return his book 나는 어제 그의 책을 돌려주기 위해 철수를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yesterday가 부사죠. 자, 돌려주기 뭐, 하기 위해. 혹은 하러도 돼요. 그죠? 난 그의 책을 돌려주러, 돌려주러 철수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그, 기게 뭡니까? to return his books가, 이게 투부정사의 목적이 되면서 부사적 용법이 되니까, 그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지 않습니까? 부사적 용법이 됐으니까 부사류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 이것도 관론을 쳐줘야 돼요. 뭐만 남았습니까? I met 철수만 남았어요. I met 철수만. 그렇죠? 이거몇 형식입니까? I met 철수. 삼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이에요? 전체 문장은 삼형식이고 자, 가만 보니까 여기가 동사가 있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 return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투 부정사가 걸려들면서 return이라는 동사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5형식이 시작되니까 이게 몇형식이죠? return 일반 동사죠, 그죠? 그의 책을 이가에게 을을 목적격조사 중에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 t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안에 사명식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사명식 자, 요거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구분하시고 자, 이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예문을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예문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자, 나는 그를, 자, 나는 그를, 어, 그들을 돕도록, 자, 나는 그를 그들을 돕도록 거기에 보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를 그들을 돕도록 거기에 보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돕도록, 아 도록이 나왔어요, 그죠? 아, 사실은 그들을 돕도록이라는 것은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예요. 의역이 되니까 돕도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가운데 도록도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글을 거기에 그들을 돕도록 보냈다. 해봅시다. 자, 보내다가 뭡니까? 샌드죠, 샌드. 보내다, 편지를 보내다 붙이다 할 때. 샌드, 그든요 우리 그 핸드폰 그 샌드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샌드의 과거가 뭐냐면 샌트예요. 샌드, 샌트, sent 그럼요? 현재 분사는 sending이고 sent, I sent him 누구를 보냈다고요? him 그를 어디에 보냈어요? 거기에 자, there 그죠? 나는 그를 거기에 보냈다 뭐하러? 자, 목적이에요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 그들을 돕도록 to help them 자, 목적어에 왔으니까, 그들 하면서, 대이를 쓰면 안 되고, 댐을 써야 되죠. 그죠? 목적격, 대명사. 자, 여기, 대어가 거기에라는 부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라는 부사예요. to help them.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이게 부사구지 않습니까? 그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면서, 그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개 단어가 엎쳐졌으니까 부사구죠. 요것도 그러니까 부사류에 속하니까 이게 전체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전체 문장은 I sent him. 나는 그를 보냈다. 전체 문장은 사형식 자, 동사가 나왔죠. 주어, 스스로, 목적어, 부사. 투부정사가 되는데 투부정사에는 동사가 있죠. 그죠? 헬프란 동사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두 동사, 그죠? 돕다. 어. 자, 물론 이게 사, 그, 반사역 동사로 5형식에 셀 때, 이게 5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명 형식? 3형식이라고 했지 않 Help 죠 헬프댐, 이랬으니까,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여기 관로 쳐갖고, 그러니까 의역하면, 뭐, 뭐, 하, 도록. 자, 뭐만 하 도록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의역이고, 이게 직역이에요. 직역. 자, 사실 우리가 우리 말을 하면서도, 아, 도록이라는 뭐 의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별로 생각 안 해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 하기 위하여도 목적이고, 뭐, 하러도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지금 이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위하여 하러하 도록은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면 부사의 용도에 사용된다 그랬죠? 목적 이유 원인 목적 시간 때 양태 그죠? 이런 걸 나타내 비교 이런 걸 나타내면 부사류의 용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 은설명식이고 help them 그들을 돕다 이러면 자 주어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자 누가 도와요? 사실은 힘이 주어예요 힘이 그죠? 그들을 돕도록 돕게 하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그부사적용법이 되면서 전체 문장은 사명식이고 아그요 부분은 요 부분 또 사실 사명식이죠. Help 됨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일단은 녹음을 하셔서 조금 이해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누구나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왼쪽편에, 왼쪽편 노트에 뭔가를 좀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두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아, 이번에 비동사의 활용을 한번 배워 봅시다. 비동사의 활용법. 자,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그 함께 쓰일 때, 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자, I가 오면, 아, 여기 현재라고 씁시다. 여기 현재라고 쓰고, 여기 과거라고 쓰고. 그죠? 자, 주어가 I가 오면 비동사 뭐 쓰입니까? 자, I am 이렇게 되겠죠. 그죠? U가 오면, You are 이렇게 되고 그죠? We가 오면 we are예요. 어. 자 he가 오면 he is. She가 오면 she is. 자 it is 오면 it is. 자 this가 오면 자 여기 밑에 써십시오. 여기 밑에 자 this is예요. 자 that이 오면 that is예요. they가 오면 they are 아자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봅시다. 자, i am 이건 다 아시죠. 그죠? you are도 아실 거예요. 그죠? 자, 복수일 때는 자, you와 마찬가지로 are를 써요. are. 아. they are we are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근데 주어가 자, 요거 다섯 가지. 요거하고 요거. 주어가 삼인칭 단수이고 시, 현재일 때는 시제가 현아 시제가 현재일 때는 s나 es를 붙인다는 원칙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가 온거예요 s. is라는 어떤 그런 비동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뭔가 좀한 통속이죠. 그죠? have도 he has, she has 이렇게 사용된다 그랬어. 그죠? do도 he does, she does. 비동사도 he is, she is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요 과거를 한번 써봅시다. 과거에는, I am의 과거는 I was예요, was. 자, you의 과거는, you are의 과거는 you were예요, were. 오케이. Okay? 자, we의 과거는, we도, 자, I, 가 과거가 되면 were가 돼요. 예? 자, 자 he의, he is의 과거는 was가 됩니다. 자, she의 과거는 w a s 가 돼요. she is. it is의 과거는 w a s 가 돼요. d a t h 의 과거는, that is의 과거는 that was가 되고, 그렇죠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자, they의 과거는, they are의 과거는, 자, they are의 과거는 they were가 돼요. They were. o k a 자, he, she, it, that. This, that, s o was가 되고 그죠? 자, 이것도 보, 동일하게 복수면 was가 돼요. you, you하고 복수면 was가 되고 그죠? 여기도 you하고 복수이면 are가 된다 그랬죠? are가 복수가 되니까, 아, 과거가 되니까 이 are의 개념 re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be 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아 주격 대명사와 be 동사가 같이 쓰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 아,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 이걸 왜, 왜 지금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의무문을 배워야 돼요. 의무문을 배울 때이 부분이 그기반이안돼 있으면 흔들려 버리면 그 의무문 체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요걸 어, 원을 떼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습도 시켜드릴 테니까 요걸꼭 어, 녹음하셔서 어, 모르는 분들은 꼭 어, 자기 걸로 소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어.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투부등사의 부사적 용법까지도 다 끝났어요. 그죠? 어, 투부등사의 부사적 용법도 끝났고 자, 여기서 우리 별표, 자, 별표 하나만 칩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오른쪽, 투부등사의 부사적 용법이 끝났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자, 동사로 동사류 뒤에는 무조건 5형식 5형식이라는 건 다섯 가지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형식이 시작된다 동사류 뒤에는 무조건 다섯 가지 형식이 시작된다 우리 동사류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동사류에 자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여게 우리 배웠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또 뭐가 있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자, 물론 우리가 이거, 그, 품사류 구분할 때 동명사는 어디에 속한다 했죠? 명사류에 속하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것들이 막 혼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동명사는 기능적으로 그 명사류의 기능도 하지만은 동사류의 기능도 하게 돼요. 그죠 우리 배웠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아, 두 부정사 그 용법도 동일하게 동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거 오른쪽 편에 적어 두시고 아, 녹음하셔서 복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그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해요 노트에 적어서 복습을 한두번 정도 하시고 그 체계적으로 그 복습하시고 곡을 그대로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셔서 하루에 두번 이상 두번 이상은 꼭 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모든 것 거. 녹음하면 분량이 굉장히 압축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녹음해서 계속 듣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열심만 내시면 되는 것이니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그죠? 우리 장코시가 함께 자, 벌써 우리 반환점으로 다 접어들었습니다 어. 한반 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